Ooh. <laughs> 비 인사해 인사해 이봐봐 <웃음> 안녕하세요 허금비입니다 <웃음> 인사 안녕하세요 허금비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 허금비 <웃음> 안녕하세요 초보 집사 허금비 허금비의 집사 허전입니다 <웃음> 아 오프닝부터 뭐 했느냐?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이 코코다움의 하루 유산균 파우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아기고 그래가지고 아직 한살안 됐어요 아기고 그래가지고 변비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설사 그런 건 없는데 아니요! 하와이에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먹는데 고양이들도 유산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한번 제가 이걸 지금 먹이고 있는데 이게 새우 3개월 이상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11개월, 12개월 차 돼가지고 두고 돼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 일주일째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사료 그 수직 사료나 급식, 그 건식 사료를 넣을 때한 번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잘 먹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보시면 물에 섞여 먹기다 물에 이렇게 타서 먹이게도다는데 저희 애들은 물에 타서 먹으면 안 먹어요 <웃음> 그래서 살을 타서 먹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우선은 뭐 <웃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먹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이게 체중에 따라서 먹이는 그포스가 달라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5kg 윗망이기 때문에 한 포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코코다 하루 유산균 파우더에서는요. 어 장로와 촉진을 막아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영유아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하루 유산균은 영유아의 건강한 장에서 잦은 비피더스균만 이렇게 선별해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고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특허 받은 유산균이 들어있다니까 더욱더 믿음 가더라고요. 이게 특허 다는게게 여가 힘든 게 아니야. 제가 그런 일을 해봐서 알아요.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장 속에 위균이 쌓이면 장변을 소사시켜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세균성 설사를 어, 억제해주는 사균체 제5세대 파라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 뿐만 아니라 이 하루 코코다음 하루 유산균 파우더에는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자연 원료, 알로에 아브라 센스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 아브라 센스 같은 경우에는요, 독소와 체기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걸 먹고 난 다음에 편안해야 되잖아요, 속이. 그래서 소화까지 신경서 5종 복합효소가 여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유산균을 먹고 난 다음에 장이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배추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코담 하루 유산균 파우더 같은 경우는요. 특허받은 코팅 기술로 하루 유산균이 장 정착률을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 저도 진짜 어려운 말이라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아이들이 잘 먹어요 어 진짜 이렇게 비싼 거 사두고 아이들안 먹으면 진짜 너무너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애들이 정말 깨끗 깔끔하게 사료랑 같이 넣어주면 깔끔하게 사료를 다 먹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도 아침마다. 이, 유산균 먹잖아요. 전 먹거든요. 여러분 드시나요? 유산균 중요합니다. 근데 유산균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는 관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천천히 관리해야지 나이들어서 관리하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3개월 이상 된 후부터는 이런 걸로 관리 한, 번, 한 번씩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루 유산균 파우더 같은 경우는요. 한백 총 30포가 들어있어요. 30포가 들어있는데 뭐 저희 아이들은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볼륨에 다 먹겠죠. 지금 일주일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먹고 아이들이 더 많이 먹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잘 먹어서 아이들도 변비 없이 배변활동, 배변 그 배변활동도 잘하고 꾸준히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집사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건강한 게 최고인 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관리해 주셔서 건강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드립시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있겠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게 최고죠.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 저는 아들들의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는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